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있어요. 나 없는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하죠. 우리 집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인데도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속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포함한 우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라는 말은 내가 나에게 죄를 진 것을 사여 준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나 처리가 안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자신의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굉장히나, 아, 굉장히나, <웃음> 굉장히 고달퍼요. 그리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 그 속담인가? 수거의 고진감내라는 말이 있죠. 참는 거죠. 약은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건강을 가져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부대끼고 어려운데도 잘 참으면 끝은 좋을 것이다. 악한 끝은 없어도 뭐 선한 끝은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참 꼭 견디고, 특별히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10편, 73편에 가보면,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의인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에, 결국 악인은 말하고 멸망하고 어, 의인이 복받으니까 나도 어렵고 힘든 것을 잘 참자. <웃음> 못대먹은 내 남편. 이 못나빠진 나의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좀 참고 견디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라고 할수 없어요 왜 그런 문제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남을 요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내 자신이 여전히 무엇인가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놓아야 하고 그 내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요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물이, 뿌리 깊은 곳에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조금 어려워도 견딜고 참자, 아, 묻어두자. 아, 묻어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예, 그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잘 알듯이 이거는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는 절대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매가 있는 것처럼 풀려서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멍해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라? 열매를 맺어라? 1차적으로 복음은 우리한테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어, 뭐 교회를 섬겨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끊임없이 나와 주님은 점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헷갈리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가 그게 문제가 돼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냐면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너 자신을 용서함이 없이, 용서함이 없이 나를 섬긴다는 것 그거 위선이다 자신을 용서한 적도 없는데 아니 자기를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한다고요? 그거 비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뭔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는 나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나로 하여금 지금의 고통을 그 사람이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는 내가 이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데 그를 용서한다고요? 이게 진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거짓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요구를 받고 있고 아니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입이 무성한 모습을 자꾸만 보이려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주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예,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있지 못하면서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기에 겉으로 잎을 내서 용서자의 모습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마다 그리고 7 7에4 9고 그 49년째의 면제년, 안식년과 그 다음 해 희년을, 2년을 매 7년마다 그리고 49년과 50년째는 2년을 그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성경에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역대야 36장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 붙이신다. 근데 붙이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안식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 땅을 쉬게 했죠. 이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 붙여서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지켜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문제가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 포로로 우리를 붙이고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안식을 주시는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죠 이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셨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못 나빠졌던 우리의 바보스러웠던 우리의 미련했던 그 결정 그 판단 그 어리석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요. 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하, 그 결정을 하지 말걸. 그때 그 집을 사지 말걸. 그때 그 비즈니스 하지 말걸. 그때 그사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못 나빠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끝내 마음의 그, 그것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오, 청춘이여, 다시 오면 나는 그런 바보짓 안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못 나빠진 결정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고진 감내하려고 래요 그래 참자 내가 바보짓 했으니까 내가, 내가 한 거니까 내 발등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참고 살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 내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칠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찾아와서 나를 역사하고 바꿔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늘 무겁죠 늘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홀로 이 인생에 던져진 게 아니라 그 던져짐 속에 우리는 그저 던져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저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 던져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같이 했다. 주님이 계셨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결정 속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나의 그 어리석음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계셔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성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앞에 정말 엎드리는 자가 됐고 나는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살면 지금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더 나은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겠죠. 더 괜찮은 사람하고 살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처럼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세상 보지 않을게요. 주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는 교만하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없이 사는 게 너무나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나의 본성을 주님은 내 결정을 존중하셔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잡힌 간음 중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어다가 주님 앞에 세워놓고 율법에는 현장에 잡힌 이 간음중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죽여야죠 율법대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는 당신의 자녀로 찾아오신 주님은 이 여인의 죄 가운데 그 여인이 결정하고 그 여인이 죄를 짓는 그 속에 주님은 같이 들어가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떠나죠 그리고 주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오직 정죄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예수님만 판단할 수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니까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나요? 이 여인의 죄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이제 다시는 가늠하지 말아라. 그렇게 음탕한 생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일까요? 여인이 가서 음탕한 생각, 생활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가늠을 했는데 그 생활에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고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가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너를 영원토록 용서했으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고 이 용서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이 용서의 물결이 흘러나가는 것.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를 사하여 주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줄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의 섬김을 받는 것, 주님의 이 용서의 사랑의 섬김을 받는 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마태음 20장 2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는 의미가 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뭘 섬긴다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섬겼다는 것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나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나를 나도한 용서합니다예요 이게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절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해주는 이 영광의 복음 주를 위하여서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기뻐 감사하는 이 복음에 빚진 자의 인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거든요 복음이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 어떤 뜻이냐면 1차적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를 요구치 않아요 은혜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는 아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어떤 건줄 아세요? 은혜는 행위가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은혜는 행위가 나온다. 따라해 보세요. 행위는, 은혜는 행위가 나온다. 은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행위가 나옵니다. 맑아지고 드리는 말씀 같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정말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구나.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나를 용서했을 때 비로소 나를 용서한 자로서 그 용서의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이 벅찬 것으로 뛰쳐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빚진 자로 여러분 우리 마태본 18장에 가보면 그, 어, 이, 예, 만달란트를 탄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백달래로운 빚진 사람 멱살을 잡죠. 그리고서 갚으라 그러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기한테 그백달래로운 빚진 것을 받아내야만 하는 존재고, 용서라는 것을 인간 본성 안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백 대라운을 빚졌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주님께 받은 탄감 받은 빚은 만달란트거든요. 이 만달란트의 빚을 탄감받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받을 빚은 백0 0대라고는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내가 이 빚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한테 받을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할 빚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빚진자의 삶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피진 자라. 피진 자라.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고보 보니까 이전에 자신 안에서 이 복음 가지고서 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스라 성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가지고 바깥 던져졌을 때 어떻게 그 태도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하고 뒤돌아섰나요? 다시 죽음의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루스라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예,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바로 이 21장 전에 2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죠?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주께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내가 섬길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 이것이 나의 섬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그 어, 그 속에서 주께서 무엇을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 한쪽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너무나 무성한 거예요. 주께서 시장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때는 주님께서 6월절 때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4월쯤이 될 텐데 사실 이때는 시간적으로는 4월인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때는 9월이나 10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열매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열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주님의 시장기가 돌아서 가서 열매가 있는가 가보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게. 영원토록 주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저주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꾸만 일법적인 이그 행위의 신앙을 갖습니다 뭔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 열심을 해야 되고 뭔가 충성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억지로 짜내서 고진감래해서 사람의 수고와 손을 빌어서 뭔가를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보여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 안에 예수님을 섬기고자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근본적인 마음 속엔 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뭐죠?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했던 그 모자람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옳거니 옳거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 누구를 돌아보기 이전에 자신의 죄된 모습 앞에 늘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디 보고 무두구를 정지하고 판단할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불쌍함을 호소하기에 급해요 늘 겸손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이 모자라다고요? 내 아내가 너무나 못돼 먹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더못 대먹었어요. 얼마나 못 대먹었으면 그런 사람 붙여놨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못 대먹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이런 나를 섬기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안 만나니까 자꾸만 겉으로만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뭔가 가서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뭔가 가서 뭐 기도도 해. 이게 되냐고요.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만 짜집어내려고 하는 그 어, 안타까운 그 한국인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정말 용서하셨나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내가 나를 지금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내가 지금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예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뀐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 주님이 계셨구나.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알여는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해 주셨구나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섬김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섬김 때문에 나를 용서하게 되고 나를 용서하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가해했던 그 사람 진실로 그를 용서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안 받으니까 용서의 물꼬를 닫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나는 용서라는 거저사람한테줄 생각도 없고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죠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의와 진리와 평강과 그 하나님 나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없잖아요 늘 판단하고 바쁘고, 늘 정제하게 바쁘고, 늘 원망하고, 원망하게 바쁘고, 회개하십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냈기에 왔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장난처럼, 어, 이리 봐도 못생겼고, 저리 봐도 못생겼고, 어, 둥실 못생겼네.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큰아이가 그래 아빠 그러지마 나도 몇 수십만 분의 일로 1등한 사람이야 <웃음> 그렇죠 그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역사창조의 주인공으로 와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은 그저 의미 없이 이곳에서 시간 때우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 왔고 하나님이 사시라 해서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해서 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때 그 사건을 만났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고 그때 그 사람과 연결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섬김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은요 다시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정제하고 판단하고 율법의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저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보면서늘 겸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사람들이 모여요 늘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왠지 좋아 나도 좋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잎사귀로 사람을 찌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내 인생을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의 빛을 진 자로 영만분의 일의 탄감받은 은혜 때문에 주의 용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빼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업. 어 어떤 누구도 위대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 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있는 태평양과 같은 넓은 가슴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쏴드릴게요 앞으로 한 70년씩 사세요 앞으로 이 남은 7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뭐 부흥시켜서 그게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가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영원토록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섬겨주시는 이 주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영원토록 섬기고 계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죽으세요 제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섬김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면 뭘할수 있다고 자꾸만 나대려고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대체 뭘 얼마나 헌신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 하나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리 채고 저리 채고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든 간에 바울처럼 굴러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저 뭐, 뭐, 뭐, 이, 이, 이.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 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와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 그 주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성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인생을 이제 산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용서합니다. 나를 정말 용서하는 자가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용서의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비로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벅찬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신앙을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이것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흥분된 삶을 살며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같이 합시다 은혜는 절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 은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견딜 수 없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좀 예수님의 섬김을 많이 좀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람으로 에덴 장로교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 자기에 주어진 직장 마지못해 어쩔 수없어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